속보입니다. 곧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강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 북한길주 일대에서는 33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핵실험은 또한 땅및 환경이 불안정 해져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에는 북한의 김책시와 청진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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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의 최근 보여지는 동향을 살펴보건대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7차 핵실험의 규모입니다.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한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핵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핵 전문가들의 경고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핵탄두들은 실험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무기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면서 화성-17형 이동식 발사대 차량 제321호의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7차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로서 서방세계의 북한이 전세계 서방국가들의 핵무기를 쏠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수 있기에 조만간 실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열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서방세계에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국 이번 7차 핵실험은 100에서 150킬로톤이나 그 이상의 고위력 실험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열핵폭탄일 수밖에 없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목표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과 서방세계 모두 알기에 최종 핵실험은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기록들을 보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하였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 2016년 1월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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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707년 발생한 후지산 대폭발 즉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은 백두산의 1702년 문출 이후 연계화산대가 자극받아 발생한 초대형 규모 재앙으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돼 있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곳은 일명 부리고리라 불리는 일본의 환태평양 지진대와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